아, 뒤에 테일램프도 잠깐만 LED고 이게 풀옵션이라 방향지시등 이게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다고요? 삼각대도 어 되게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 나가요. 아. 이것도 그냥 듀얼인데 실제로는 싱글 아, 풀옵션이라 미쉐린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고 약간.. 어, 약간.. 골고래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공기전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껴질 것 같아요. 되게 유산으로돼 있어서 실내 이게 카, 카키 카키 좀호불로가 있을 것 같은 카키 어, 뒷좌석이 더 넓어졌죠 전보다? 네, 내그름이 30mm, 3 3mm. 거의 뭐리무진급인데 이거 G80이랑 전장기들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4 9 9 0이랑 이런 거좀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 비싼 차인데 잔털 같은 게 음, 가죽이 네. 그죠? 네새 차인데 이게 좀좀 좀 어떻게 라이터라도 좀 이렇게 마무리를 <웃음> 좀 하지 아 약간 벤츠 느낌 나는데 지금 45kg, 44. 거의 엉덩이, 어. 엉덩이 떠야 되는데. 네, 네. 뒤가 안 뜨네요. 아, 안 뜨네요. 뒤가 아픔 뭐 살짝 어쨌든 넘어갈 때 약간 튕기긴 하는데 이게 뒤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방지턱을 넘으면 후방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뒤게 에 아이싱. 그러네 앞이 <웃음> 좀 아이싱해. 그래서 거의 뭐 번호판도 식별 가능하겠는데 조금 가까이 오네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밑에.. 아 여기 내릴 때 드라이브 모드가 어떻게 여기 버튼을 르는지그떻게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지문자국이 맨날 뭐, 닦아줘야 되는데 보호필름 하나거아닌가 필름을 아니까? 따로 뭐붙이하거 예, 보호필름을 네. 따로 붙이던가 해야 음, 따로 제자면 네좀 예, 지문이 많이 묶긴 못네요 음, K7이 아마 지금 차 중에서는 제일 길걸요? 아 K9이? 음. 네, K9이 제일 길고 한 10, 15, 15초? 17초? 아 어, 얼마 안 되네 진짜 네, 얼마 안 돼요. 음. 이게 90% 포집을 한다 하거든요. 지금 근데 자동으로 어제 지금 매우 양호하다고 나오네요. 네, 네 포집 네. 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파란색, 노란색, 네. 빨간색 이렇게. 아, 지금 바뀌 네. 미세먼지가 없나 보네. 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버튼으로 핸들 열선이 네, 맞습니다. 아 핸들 열선이 열선, 여기 네. 있어요? 그래 숨어있네요. 쪽 여기 앞에서 되게 편안하게 앉아. 우와. 이거는... 이거 아니, 자도 지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지휘는... 아, 어목 뭐 쿠션 좋다. 아, 어 이거 달려 있는 거구나. 펠리그라피만. 네, 네, 네. 아 이거 이거 부품점에서 또 따로 사서 많이 달겠네요. 어. 되게 되게 부신는부시데요야 음. 이거 그냥 펴지네 아, 다리가. 이...